부평구는 미쓰비시 줄사택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갖고 다양한 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4기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려 향후 활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도시 부평 8월 셋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미쓰비시 줄사택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시 구의원 및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미쓰비시 줄사택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민관협의회는 부평구가 부평이동 공영주차장 개발 도중 문화재청이 보존 협조 요청을 보냄에 따라 민관이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이번 첫 회의는 협의회 위원 의견 청취, 미쓰비시 줄사택 추진 상황 보고, 기록화 사업 용역 결과 및 인천시 의견 청취, 그리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협의회 위원 모두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한편 협의회는 9월 말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 관계자는 민관협의회가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채널이 될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협의회 운영과 미쓰비시 줄사택에 관한 정책결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 10일 제4기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위촉및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안전하고 여성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 조직으로 이번 4기 서포터즈에는 지역주민 25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전달,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서포터즈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제도개선사항 제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자발적인 참여와 꾸준한 활동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앞당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오늘보다 나은 부평, 다함께 행복한 부평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나비공원 자연교육센터 기획전시실에서 나비 곤충 표본 전시회가 개최돼 관련 작품 40여 점이 비대면으로 공개됩니다. 인천 나비공원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게재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전시회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부평구 십정1동은 오는 10월까지 코로나19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암 신협과 함께 2021년 신협 어부바 원어민 영어교실을 실시합니다 미래아동을 위한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을 응원합니다 부평구 부평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 홀몸 어르신을 위한 풍기인견 여름 의류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독거노인의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기에 힘쓰는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부평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5세에서 3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청년 위로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해서 신속히 편안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치료비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모바일 상담 등 다양한 심리정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부평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과는 별도며 현금으로 지원하는데요. 계좌정보가 없는 가구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9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혹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업종 업체와 맞추기로 기본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번 국민지원금은 작년과 다르게 지역 구분 없이 가맹점에서만 쓸수 있는데요.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슈퍼마켓도 지역 상품권 사용이 안 돼서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도입 취지가 지역 내 소비진작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정한 지역상품권 사용처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지원금 현명하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